저 어제 외출했을 때 수원역에서 음. 제 앞에 걸어가던 분이 신선지한테 잡혔거든요? 어머 근데 그냥 쿨하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신선지가 다음 타겟을 잡으려고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맑은 눈의 광인 말안 걸고 지나가더라 <웃음> 맑은 눈의 광인 아나 신천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신천지 왜, 안 만나봤어? 어한 번도 못 봤어 아니 도를 하십니까 라든지 뭐 아니면 전도하려는 사람 안 만나봤어? 나한테 말을 안건드는데 나는 관상 봐준다고 말건드렸데 관상? 아 나는 막 아니, 내가, 내가 왕이 될 왕인가? 상인가 막 그런 거 되게 심심찮게 있었는데 막 제복이 많으신 거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아 아, 나는 보는 사람마다 언니 코는 건들지 마 너무 건드렸으니까 언니 <웃음> 더 이상 건드리면 언니 진짜 죽어 건들지 말겠지? 언니 코는 건들지 마. 다른데 다건드렸으니까 코만은 코만은 자연으로, 자연으로 냅두자. 네살려줘블로와 코는 음. 정말로 아, 건들지 아, 마. 한 편이 운전해서 들어오는 중이래. 아 그러면 시라그라. 어, 어. 그러면 시라그라냐면 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웜즈라서 야이 친구들아. <웃음> 아이고 끄지라. 아 이제 미친 자식들인가봐 진짜로. <웃음> <웃음> 아이 새끼도 이 새끼도 난 놈이야. 전기장판에서 반성하겠습니다. 진짜 죽이고 싶네. <웃음> 야 근데 어디가 나가는 길이냐? 이거 눌러볼게 버튼 그냥. 간단하게. 잠시만요. 어어어어 어, 어, 어. 밑으로. 어? 나, 나도 저렇게 생겨보고 싶다 있어봐 좀 보다 가자 아니 뭐 이제 그림도 좋아? 해빈님 저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웃음> 진짜 너 병이야 신이야 <웃음> <에이>! <웃음> 어? 어? 야 이거 뭐야 퍼즐 맵이야? 그냥 단순 점프 맵이 아니야? 설마 체크메이트를 하면 넘어가는 것인가? 오? 어? 체스맛 뭐야 숫자인데? 문제가 써있는 것 같은데 <웃음> 문제가 봐. 문제는 문제네요 구구루 마냐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캐민님 아, 문제가 어이? 좀 있어요. 네, 네. 이게 카메라로 찍어서 인식을 하는 건데 배경 색깔이랑 글씨 색깔이 비슷해서 카메라가 <웃음> 글씨 인식을 못하는데 이거. 나 <웃음> 아, 뭔지 알아? 연비 누나 중국 살다 왔어. <웃음> 나 중국 살다 오긴 했어. 야 그래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봐. 근데 중국 사람들 말은 잘 하는데 한자는 모르는 사람 많은 거 알지? <웃음> 에 진짜? 아 그게 너야? 누나 말도 못 하잖아. 나 중국인이 아니야! <웃음> 아니야? 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상황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어떻게든. 어, 오케이. 풀이를 <웃음> 해. 상황을 고민해. 어. 한 명은 그거 하고 있어봐. 나는 한번 풀이를 해보고 있을게. 그래 알았어. 피라미드가 있어. 요것 봐.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숫자 주사위 같은 게좀 많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회비님. 라미 누나가 번역을 했는데 어. 내려오려면 중국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웃음> 이렇게 뭔가 주사위들이 던져져 있는 거 보면은 이 주사위에 뭐가 비밀이 있는 건가? 야문 열렸는데? 어? 어? 어? 아이 문은 원래 열리는 거구나. 아 뭐야? 아 어그로 니엔. 아 진짜. 자 근데 내가 위에 여덟 글자를 찾았거든. 생각할 상 갈커 아래 하 하늘 옷을 쏘 나같이 요기날 료채울부 연빈님 그 마법 천자문이 아니에요? <웃음> 예. 그 한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자하자 그 구글 번역에 넣어보자. 이거.. 뭐지? 벽 잡기 못하냐 이거? 가자 얘들아 퍼즐맵인데? 아 일단 하고 있어봐 어 내가 보험적으로 다가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깨쳐나가고 있구나 어, 그래 그래 그래 투디야 나몇분에몇 몇 지점이야 브리핑 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반 왔어 반. 와, 반이 진짜 어형다 형, 왔다 다 왔다 좀만 더 하면 돼형 진짜 반 이상 왔어요 케빈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씨 너네가 말을 하면 이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한 편이 더한 편이가 왔어 어? 밑에. 아 은근슬쩍 낄라 했는데 지금. 또안 날라고. 이 자식이 말이야. 지금 메시야. 해빈님 빨리 메시야. 내려와서 c p 2 7 준비하고 빨리 한 편이 보이 있어. 아니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가만 있어. 한 편이 너안 들어온 거야. 안돼 형저 오프닝 좀 찍어줘 요 와서. 오프닝을? <웃음> <웃음> 안돼 영상 처음부터 찍자는 말 하지 마. 나도 멤버야 빨리 내려가지고. 디코 못 봤냐 한 편아? <웃음> 근데 마지막 글자가 샘수의관역적이었거든 진짜 개수 파악일 수도 있겠는데 응. 폰개수를 세봤거든 10마리더라고 폰이 딱 검은색 폰이 근데 또오오야야야문이 열렸다 다투서 방금 오 어, 어, 진짜, 진짜? 왜, 왜, 그러지 마 8번 8번 아, 한거 아니야 뭔가 아니야 아니, 아니, 1번하고 0번 하기 잠깐만 그러지 마 아니 이게 문이 여러 개야 다른 거 눌러봐 어, 어, 그럼 일번서아일번 어. 맞고 이제 이번눌러봐 아, 여번겹이야 문이? 오케이 오케이 오, 케이오 문이 여러겹이야 여러 잔다? <웃음> 분노의 등반이다 이 자식들아 g 인데케빈 j 거의 다 왔는데 o p 푸는 게 i n 가 있을까? a 장 l 없다 a t one day, keep p u t t 넘어갔 you guys together. 이 정도 느낌. 좋았어. 와. 일자 어, 왔는데 이게 그냥 점프맵인지 함정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볼게 조심해서. 에휴 퍼즐이고 뭐고 이걸 이러, 이걸 이러고 있네. 나는 포기했는데 용. 때로는 빠른 포기가 답을 불러올 때도 있어. 하지만 채 <웃음> 캐빈, 당신은 우리 마피아 클의 수장. 수장. 무기해낼 <웃음> <해볼> 수 있어. <웃음> 아, 형좀 빨리 좀 하지 그랬어 건데. 어 뭐야? 바닥이 뚫려. 어? 이거 점프맵이야 바닥에 뚫려. 이런, 진짜. 아 저기다 저기 저기 점프맵이다. 저기. 야거요 점프맵이라고?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한명 나도 될 거, 한명 나도 거, 나도 될 거, 시가아좀못갈 거면 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의 난 리즈다. <웃음> 이거 뭐야? 대놓고 벽타기 하라고 만든 맵이야 이거? 야 그냥 아까 그 맵도 벽타기 하라고 한거 아닐까? <웃음> 이 정도면? 뭐,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죄송한데 야, 이렇게 앞에서 해들면은... 그러지 말고 옆으로 좀 옮겨서 가주시면 안 될까요, 두 분? 뒷사람들이 하... 못 가고 있거든요? 누구요? 케빈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버리는? 음, 약간 여기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어 아니! 새로운 길을 개척해버리는? 오늘의 난 리즈다 아, 입으신가요? 케빈님 이들이 모를 것 같아 아 아이브의 리즈라는 멤버가 있어요 아 설명을 해버렸고 아, 이걸 모르는게 문진 아니야? 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나도 몰라고 저는 뉴진스의하이보이요그 연비야 어? 대가리 딱돼 딱뼘 잡아주러 온거야? 대가리 딱뼘 딱뼘 때로 가는 거 아니야? <웃음> 오 올려줘 올려줘 <웃음> 예에에에한번 정도는 이런 씬이 있어야지 아 이게 동료의? 어, 감동 오늘, 먹었다, 나, 어? 오늘 어. 나 지금 리즈인데 오늘 나 멋있는 화야 얘들아 유올웨이스 멋있었어 어? 시은아 너 자꾸 그렇게 예? 목소리 멋있게 내지 말랬잖아 케빈님! 케빈님은 멋있게 내지 않아도 이미 멋있는 목소리예요 어.. 아, 자강 부천이네 <웃음> 케빈님이 언제 제일 멋있는 줄 알아? 지금? 아니? 지갑을 열 때야 <웃음> 저건 쓰레기 아니야? <웃음> 야 저건.. 아 저건 쓰레기다 농담 아니고 진짜 길 없어. 뭐지 이 맵? 어? 그것도 그 퍼즐? 왼쪽에 보면은 연두색 나뭇잎이 하나 있을 거야. 어. 그거를 밟고 그 다음 나무로 점프하는 거야. 저거 뚫리던데 나뭇잎? 위에 잡으면 돼. 아 진짜로? 어. 아 이거 미친 맵 아. 아니. 진짜 진짜 미친 맵이네 이거. 어,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오 미끄러져 뭐야 이거 아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번 맵야 이거 깨라고 만든 맵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 나 일단 여기까지 오긴 했어 어디 그 나무 위야 지금 내 위야 아니요 캐빈님 뒤에요아 그러네 우와 길 어디인 거 같냐 여기 나무 있어요 어, 지나가는 뭐죠? 길 내가 여기서 길 봐줄게 거기 나뭇잎을 지나서 통나무 있지 통나무 위로 올라가 누나 그건 여기서도 보여요 아 그렇구나 <웃음> 계단 계단이 있어 옆에 응 그것도 여기서도 아... 보여요 <웃음> 잠깐만, C N 이가 깨겠다 이거. 야, 그 나무 가지 끝에서 옆에 벽못 잡아? 이거 나무 가지가 평평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위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미치겠다 이맵 진짜. 그렇다면 차! 여기다. <웃음> <웃음> <웃음> 또 여기 올라? 또 올라? 또 오른다. 아 미쳤네. 아 잠깐만, 투디야, 투디야 나 잡아봐. 유체이탈. 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가지마, 참 거기는 강이야, 가지마. <웃음> 날꽉 잡아, <웃음> <웃음> <웃음> 투디야. 안돼. <웃음> 네. 안 돼. 거기는 광이야. k in t 무슨 car. Sheila! s h e 나도 실수한 거지. 그걸 왜 무슨... 지...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지 i 실수 Sheila! Sheila! 나 h 나. i l a Sheila! Sheila! Sheila! Sheila! s h e i l 거 너무 좋고. 어 그쪽으로 오는 거 좋아. 그쪽 벽 넘어가면은 계단이 하나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 계단 끝점에서 이렇게 끊어진 계단 보이지 여기? 거기를 올라가면은 세일 포인트가 위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아 입에 <웃음> 침을 안 발랐지. 됐다. <웃음> 세이브하니까 딴 데로 오는데 비설 어, 한번 다시 태어나봐 이게 뭔가 아. 챕터 챕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여기 투명 벽 있어? 이거 못가? <웃음> 이거 아이, 뭐야. 양쪽 다 가야 한다고 써있어요 양쪽을 다 가야 한다 아 저거네 저쪽에 무슨 콜라병 있는 곳그 다음에 저쪽에도 뭐 있는 건가? 뭐 양쪽을 다 가야 한다라며 이건 뭐지? 이거 여기 투명 길 있나 혹시? 어? 설마? 야. 없었고? 투명 길 없이 설마 저 점만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라 그러면 이건 진짜 하지 말란 거잖아 이거 만약에 해내잖아? 그렇죠. 이거 해내면 진짜 우리 뭐 자격증 같은 거 줘야 돼 이거 우리나그래서 진짜... 안 받으면 아, 아. 안 돼? 자격증 받은 다음에 너 취직할 때써 <웃음> 커브사! 이거 게임사! 커브사에 입사 지원서 할때이맵 제출해 한번 네가 깨보라고 그러면서 이거 어떤 중국인이 만든 거 같은데 나 이거 깨고 온 사람이다 지금 열리니? 아니요 근데 문제가 뭔줄 알아? 이거를 놓잖아? 그럼 불이 꺼져 여기 왠지 길이 생겼을 것 같아. 아, 누르고 있으면. 어, 여기 한 번. 어, 누르고 있으니까 한번 점프해봐. 음. 제작. 오케이. 저 깨달았습니다. 다들 문으로 와보세요. 어, 그래! 야, 이 어. 정도면 충분해! 어. 어. 머리 집어넣어, 머리 일단, 집어넣어! 일단 내가 손부터! 놔봐. 손부터! 손부터! 그렇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한편한 편아, 밀어. 둘. 한 편아 나 밀어 한 편아 다 밀어 한 편아 다 밀어 아까 아까처럼 아까처럼 확 열어봐 아까처럼 확 열어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웃음> 한 편아 아, 반대쪽 문이라도 잡고 땡기 봐라 땡기 봐라 한 편아 너도 잡고 땡겨봐 어야에러에러에러아 뭐야 아아 근데 오늘 오늘 에러 되게 예쁘게 됐다.